텍스처텍스처 텍스처, 영어로 텍스처고요 우리말로 조직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조직감 텍스처 조직감 조직감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식품을 입에 넣었을 때 넣었을 때 느낌이 있을 겁니다. 느낌, 그 다음 이걸 씹었습니다. 씹었을 때 느낌 그리고 나서 또 삼킬 때 느낌 전체 이걸 종합한 걸 우리가 조직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직감 텍스처는 식품을 입에 넣었을 때 느낌, 그 다음에 씹을 때 이빨로 씹을 때 느낌 그 다음 삼킬 때 느낌 다 종합적인 느낌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도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영어로 하드니스 하드니스 자, 경도는 일정 변형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실제로는 우리 입 속에서요, 자, 식품을 어금니, 위 어금니, 아래 어금니 사이에, 혹은 뭐, 현아, 입천장 사이에 놓고, 이제 눌러봅니다. 누를 때 힘이 많이 소비되는지, 아니면 적게 소비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이 무르다, 굳다, 딱딱하다. 자,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이걸 경도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응집성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응집성. 자, 이 이름은 세 가지 성질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소짐성과 씹힘성, 그 다음, 껌성 이세 가지입니다.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구분을 할게요. 자, 응집성은 영어로 cohesiveness 하고요. 자, 이거는 어떤 물체를 형성하는 내부의 결합력이 크냐, 약하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내부 결합력의 크기가 이제 관, 관능적으로 참, 이, 감지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거를 크게 이세 가지로 나타내서, 자, 나타내서 응집성을 설명을 하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서짐성. 쉽게 얘기해서 음식이 잘 부서지는 음식이 있고, 부서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잘 부서진다 이 얘기는 물질이 깨어지는데 필요한 힘이 조금만 힘을 가해도 깨어진다, 부서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고체 식품 같으면 어금니 사이에 놓고 놓고 깨어질 때까지 씹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 혹은 뭐 눌리는 정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예로서 뭐 부서진다, 쉽게 깨어진다 자, 이런 용어입니다. 자, 부서집니다. 그다음 시필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필성과 금성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금을 여러분, 껌, 껌, 껌. 자, 을 많이 씹잖아요. 자, 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추인 껌이라고 그래요. 추인 껌. 그러면은, 씹힘성을 추이니스 그래요. 껌성을껌니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껌을 씹을 때, 처음 껌 씹기 전에 고체입니다. 딱딱해요. 자, 이 고체 식품을 삼킬 때까지 한몇번 씹어야 될까? 이 말입니다. 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 씹는데 필요한 일의 양. 자, 이걸 우리가 씹힘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물론 국기, 응집성, 탄력성의 영향을 받는데, 일단, 어, 뭐, 씹는데 몇 번을 씹어야 우리가 삼킬 수가 있느냐? 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삼켜야 되잖아. 삼키기 위해서 몇 번을 씹어야 되는지 고체 식품일, 고체 식품에서. 그러니까 많이 씹어야 삼킬 수 있다는 얘기는 씹힘성이 높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웃음> 씹힘성 값이 크다. 그 다음에 검성은요, 이제 반고체 식품입니다. 고체가 아니고, 반고체 식품을 결국에는 몇번 씹어야 이걸 삼킬 수가 있을까? 반고체 식품을 뭐붓스로 뜨리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 자, 이렇게 정의하자. 이거는 물론 국기와 응집성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거 관능적으로는 이렇게 반고체 식품을 효와 입천장 사이에 비벼 부벼 보았을 때 부서지기까지 힘의 크기, 다른 용어로 부석 부석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이네 가지, 아, 세 가지를 자, 부서짐성과 씹힘성, 검성을 한꺼번에 응집성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응, 응집, 응집성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탄성이 있습니다 탄성은 자 스프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프링 힘으로 눌렸습니다 힘을 없애면 제자리로 바로 원상복귀되죠 그거는 탄성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형하는데 사용한 힘을 제거하면은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데 걸리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탄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탄성이 좋다.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속도로 탄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부착성은 글자 그대로 어디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져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표면이나 뭐 어떤 다른 식품 표면을 이렇게 서로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 드는 힘을 우리가 부착성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도,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힘 단위당 흐르는 속도다. 이건 뭐, 예로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와 꿀이 흘러가는 속도는 다르죠 어떤 경사면에 물을 흘려볼 때와 꿀을 흘려볼 때 아니면 참기름을 흘려볼 때 빨리 흘러가는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경우와 천천히 흘러가는 속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속도 차이가 바로 점도가 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도가 크다 낮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입 속에서 어떤 식품이 들어왔을 때 씹을 때 삼킬 때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텍스처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럼 이 텍스처를 실제로, 실제로 실험에서 제로실 구한다면은 구 한다면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구할 수 있는 것이 자, 탄성 어, 설명했습니다. 부착성 뭐 점도 자,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면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다음 기하학적 특성으로는 자, 입자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가지고 뭐 거칠다, 부드럽다 이런 형용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입자 형태 방향에 따라서도 거칠다 뻣뻣하다 형태와 방향에 따라 거칠다 거칠다 뻣뻣하다 뻣뻣하다 보드랍다. 그다음 수분 함량에 따라서도 뭐 꼬실꼬실하다 질퍽하다 뭐 이런 용어도 사실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 함량에 따라서는 부드르하다 미끈미끈하다. 뭐, 이런 용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려고 그러는 것이 이겁니다. Texture Profile Analysis, TPA, 그러는 이 그래프를 통해가지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겁니다. f o 텍 d Texture m a e r 한 번이 아니고 2회 반복 압착 실험에서 얻은 힘과 거리 곡선입니다. 자, 힘과 거리 곡선. 자, 힘이, 자, 가로축이 거리입니다. 거리,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힘입니다. 포스. 자, 두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쭉 화면, 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이제 원위치로 왔다가, 다시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힘이 가해졌다가, 여기까지가 한 번,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 자, 이렇게 또 갔다가, 자, 이렇게 왔습니다. 두번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이 A1, A2, 면적 A3, 면적그 다음에 한 사이클 길이. 자, 이것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하드니스 경도. 자, 이 힘의 값. 자, 이 값을 가지고 경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착성, A3, 자, 이 밑에 있는, 자, 이 면적을 이용해서, 그 다음, cohesiveness, A1과 A2B입니다. A2 면적, 나누기 A1 면적. 그 다음, springness, 탄성. C는 이렇게 똑같은 표준물질 크레이를, 점토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한 값을 C를 구해놓고, B 값을 구하면 C-B에서 탄성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텍처 분석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실험 나중에 해볼수 있다면 좋겠습니다.